안녕하세요, 장가람입니다. 오늘은 텍스트에서 데이터로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지식은 수천 년 동안 글이라는 이름의 문자 중심 텍스트의 형식으로 기록되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문학 분야에서는 손으로 쓴 기록들이 연구 대상이 되었고 연구 성과 역시 텍스트의 형태로 전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면서 방대한 양의 지식을 저장하고 확산하는 주 무대가 웹공간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의 유통 무대가 되면서 이제 인문 지식은 텍스트나 문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시각적인 미디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글의 시대에 융성했던 인문학이 데이터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논문 및 단행본 자료를 디지털 상으로 옮기는 매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문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해서 지식의 재창조를 이뤄낼 수 있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인문학과 전통 인문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전통 인문학이 종이 매체를 근간으로 전개되었다면 정보기술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컴퓨터 처리는 인간 개인의 힘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방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종이 매체에서와는 달리 무한한 디지털 매체에서는 텍스트와 멀티미디어에 대한 시각화 및 이를 위한 데이터 설계와 구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죠. 이제 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이러한 시각화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발견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각화 기술을 텍스트적 측면과 미디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하이퍼 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퍼 텍스트란 의미의 연결고리를 쫓아 무수한 텍스트 조각들이 자유롭게 연결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미디어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자 텍스트와 함께 다른 미디어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엮어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하이퍼 텍스트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독자가 하나의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따라서 하이퍼 텍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출판된 책처럼 작가의 의도대로 독자가 그 순서에 맞춰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문서들을 클릭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이로써 자유로운 지식의 탐구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것입니다. 또한 하이퍼미디어는 개별적인 모노미디어들을 의미 있는 문맥으로 엮어내는 조합의 기술이자 그 연결이 종래의 문자 텍스트에 한정되지 않고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이퍼텍스트 기술과 하이퍼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 지식을 창조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